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재봉틀 배우기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뭐 만들어달라 뭐 만들어달라 뭐 바라는 것도 많고 그렇죠 지요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잘 만들 줄 안다 해서 선물할 수 있도록 레깅스를 준비했습니다 레깅스는 스판 원단으로 하기 때문에 뭐좀 작아도 맞고 커도 맞고 다잘 맞아요 오늘 이제 레깅스 패턴 처음으로 이제 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깅스 패턴을 들으려고 하면 은 우선 우리가 그 치수를 정해야 합니다. 치수를 정하는데 어 이게 고무줄 바지다 보니까 엉덩이 둘레 엉덩이 둘레를 우리가 힙이라고 합니다. H자 그래서 엉덩이 둘레하고 길이 길이는 허리에서 발목까지 길이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패턴을 예를 들어서 이제 패턴을 뜰 건데 힙은 계산하기 쉽게 100cm 라고 두고 기장은 60cm 로 해서 패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패턴을 뜨는데 뭐 치수는 사실 뭐 레깅스 여러분들이 사입어도 다잘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치수를 뭐 너무 민감하게 재지 않으셔도 되고 적당하게 재셔도 이게 스파오 단이라서잘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수 엉덩이 돌려하고 힙을 가지고 이제 패턴을 뜰 건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패턴을 뜰때 어, 세 개의 기본 선을 먼저 좀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 자를 가지고 반듯하게 한 선을 하나를 그었어요. 여기는 이제 허리 들어가는 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을 그어줄 건데 우리 이제 바지 보면은 이렇게 다리 가랭이 시작하는 그 위쪽을 밑, 위라 하고 그 아래쪽을 밑아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허리에서 여기 이제 다리가 시작되는 그 밑이라고 하는 그 선을 그려줄 겁니다 밑이는 여기 엉, 직접 재도 됩니다 엉덩이 그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의자에서 허리까지 의자 바닥에서 허리까지 그 길이가 미리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레깅스, 레깅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니트고 그래서 어, 그렇게 꼭 재지 않으셔도 여기 힙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힙 둘레를 4로 나눠서 여유분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힙이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을 4로 나눕니다 그러면 25지요 그러면 그 25에서 여유군을 주면 됩니다 우리가 뭐 레깅스를 미디를 짧게 입으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 미디를 4분의 1 더하기 3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뭐 미디가 짧다 길다 했을 때 나중에 입어보면 또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좀이 미디의 여유분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먼저 허리, 그 다음 미디 그러면 그 미디를 얼마다 25에서 여유분을 두니까 28이 되지요. 그러면 이 자를 가지고 반듯하게 28이 되는 선을 오래 그려볼게요. 이게 그려가지고 자 선을 이렇게 두 번째 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선을 그릴 건데 세 번째 선은 뭐다? 요 길이다. 그 길이 이또 다시 표시를 해줄게요. 좀다 이렇게 여기까지 허리 미디, 발목 요렇게 세개의 선을 그려줍니다. 노래 그려주고 그 다음에는 품이에요. 그러니까 기장부터 먼저 정한 다음 두번째는 품을 그려주는데 이 레깅스는 요거는 이제 미디 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품은 여유분을 안 둡니다. 그러니까 여유분을 둬야 되는 거는 뭐 잠옷이겠죠. 그죠? 잠옷은 요렇게 패턴을 떠가지고 여유분을 두는데 레깅스는 몸에 딱 맞는 게 레깅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품은 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 패턴은 앞판, 뒤판이 발이 한 통, 발이 한 통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우리 엉덩이 둘레가 몸 전체를 된 거잖아요. 그죠? 몸 전체가 아까 백이었어요. 그러면 반만 그리기 때문에 2분의 힙, 2분의 힙에서 빼기 6cm. 그니까 러뭐 요거는 뭐, 정확하게 항상 6이다, 이건 아닌데, 뭐, 적당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성인일 경우에 한6 정도를 한 빼주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힙이 100에 2분의 힙은 50이지요, 그죠? 그죠? 그 50에서 6을 뺀 거예요. 그럼 얼마죠? 44가 되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44를 해주도록할게요 44는 뭐다? 2분의 힙 둘레 빼기 6cm다. 오래 하니까 50에서 6을 빼니까 44가 오래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품이에요. 그러면 요 품은 자, 요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앞삽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앞이고요. 여기는 뒤로 그릴게요. 자 여기는 뭐 공식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좀 복잡한 부분이 하고, 이기도 하고 또어 정확하게 정장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앞사분 3에서 4가 나가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어 여러분들이 5566이다 그랬을 때는 한3 나가주시면 되고 7, 7, 8, 8이다. 그랬을 때는 한4 정도 나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을 4를 나갔어요. 그리고 자 여기 D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D도 똑같이 여기 4를 나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cm를 포함한 치수를더 나가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 4를 나갔죠. 그러면 D판은 4를 나가고 다시 5를 나가줍니다. 이렇게 여기가 앞미디, 여기가 뒷미디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566이다 했을 때 여기 3이 나가면 이 쪽에 비판에도 3이 나가고, 3보다도 1큰 4가 나가서 여긴 7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여기 앞미디, 뒷미디 나가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엉덩이 길이를 정해야 되는데, 엉덩이 길이는, 어, 여기 요 치수에 한 3, 3등분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치수가 3, 3, 여기가 이제 지금 뭐 28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한 3등분을 해서 뭐딱 정확하게는 하지 않아도 돼요. 3등분을 해서 그 3분의 2인 선이 엉덩이 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한 정도 보통 이제 뭐 18, 20, 18에서 2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19가 되네요, 그죠? 한 3분의 2 정도에서 여기가 엉덩이 길이에요 그러면 그 엉덩이 길이를 우리 여기 앞산나간 부분 4와 그어주시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어줄 건데 먼저 앞판부터 할게요. 자, 앞판 이렇게 이제 나가선과 엉덩이 길이를 그어주고 나면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직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각인 선과 여기 안쪽으로 한 1cm 정도를 이렇게 1cm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1cm 들어간 선하고 여기 대각선으로 그은 선이 있지요. 그 선을 요래 곡선으로 먼저 어 이렇게 그뭐 S모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자 가지고 요 선을 이렇게 그려 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앞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뒷판은 그러면 어떻게 그려 주느냐? 뒷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판하고 똑같이 이래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어 놓고, 그리고 또 요래 그려 놓고, 그 다음에 뒷판은 이 선을 여기서 우리 앞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cm 들어갔어요. 그러면 뒷판은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2cm 정도, 밑에서부터 2cm를 들어가 줄게요. 이렇게.